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자리에있어서 50대 대한 모임에 PT를 하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을, 각국이 말을 만들기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자리에서 PT를 하나걸니까참 어색하고, 그, 이, 여러분 앞에서 PT를 해본 것도 음이고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여러분테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 에대해 상식으로는 예잘되지 않고 도움을 받아서 어떤 조그만한 저 작성을 했습니다. 예 저는 변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다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을은 1976년도에 안국대의 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 한 200명, 300명의 흙을 닦아서 만든 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옛날에 40년 전, 50, 60년, 70년 전의이 마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 분성한 마을이 있어요. 시장, 무시장, 시장. 그래도 연간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었지만 공공서에 있 곳이 산재된 아주 어, 심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옛날 마을의 특징이 지금 이 부분이 이게 때에 의지 낙동강입니다낙동강 상류 지역인데 이재강에 따라서 이 안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천의이 자연 환경이 엄청 나히 좋았습니다. 이 백사장 강의백사장이라고 하면 조금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전체도 백사장이에요. 이쪽이 백사장입니다. 이쪽에또 백사장이 있어서 이건 서울에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나무도 싣고 이렇게 되는 아주 살기 좋은 모양이고요. 이부이 시장, 구시장, 시장 장목이 저희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좀 사진이 여기 돼서 잠깐 보이는데 이쪽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는 이 부분에 있었고 굉장히 좋은마이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숨몰이 되고 이 터를 여기 닦아 1975년 3 4년 이러면서 터를 닦아서 이거 이 터전에서 집을 지는 모습입니다. 이 마을을 형성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가 옛날에 시장에서 장목이 있고 그렇게 지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복제관이 이 부분도 있고 요보티지 크게 짓는게이부분이있 그래서 저위에 보이는게 야초학교 학교도 옮겨 지었고 이쪽에는 고등 학교도 처음에 최신을 부모. 지은 어고등 학교도 지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꿈을 가지고 이틀에서 이쪽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 우시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저 초기에는, 저, 하도 약속 잘살 것이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과거 <웃음> 예안현이 중심지였으며 안동태으로 인하여 삶의 토터가 수몰되기 전까지 한국 묘하고 고도의 폐결를 비롯한 많은 문이 매출한 한국 문화사의 중심이고, 지금 우리 안동시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다 큽니다. 그럼 한국 정신문화라고 하는 바로 이 유교사상에서 나온 이 정신문화에서의 본상이 아마 우리 이 지역이 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4년 음면 통폐합에 따라 안동군에편입 되어 예안, 도산, 녹전 등개계별로 분리되었고 예안, 의에이 서울대는 서쪽이 개물로 서동이라 되어 안동군 예안면에편 되었습니다. 1971년 정부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공사기관으로 안동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서북이는 수장되고 고립되는 변화를 가져왔고 이때 행정구역변화로도사무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양2 0지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이 20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주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주관한계가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영어학을 간직하고 예안 이수한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안 장소도 있었고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있었고 이지역에요 안공소도 있었고 우체국도 있었고 농협도 있었고 아주 사람이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한3 0 0여명 지금 아까 이장님이 뭐4 0 0명이는 실질적으로 이런 4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감소가 되고 또 심한 노령화, 노령화뭐 진행이 되어가지고 전국의이 고령화 지수가, 노령화 지수가 84%인데 이 통계에 보면 우리 마을 서울의 고령화 지수가 590%입니다. 그러면 한 7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 공포도 없고 또직장이라 거는 주변에 국방지인원이나세미나 광물관 이런 방공사나 각종 이런데 일자리 이런 물로 자 없어 서 먹고 살고 이러한 그겪고 나서 사람도 떠나고 또, 이, 이주, 스물대마 나오면서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도 좀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제일 바닥에 개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이야기, 이야기 마을 사업으로 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일으켜보자 하는 뜻으로 이 이야기 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했고요. 또한가지는 그 상대 문화사업 중그 삼성형 문화단지, 예안형 문화단지 그로음이옆입니 여기 지도가잘안보이이 부분에 문화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전통, 옛날 강화체험이나 이런 거옛날어떤한 푸짐을 그대로 재현을 시켜가지고 이 우리 이야기마을 사업하고 옛날 사업하고 조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끗하고 지금 현재하고 잘매칭을시켜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봤서면좀겠습니다 예, 우리 서문이 지리적 여건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저에게 우리 안동입니다 도산서문이 이렇 있고요. 안동시는 경상북도 북부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영양총성, 서쪽으로는 예천, 남쪽에는은성 북쪽으로 용자와고마을 인접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교통으로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데 늦간에 와가지고 경상북도 도총이 서쪽 예천과 안동 사이에 도청이 있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고 행정적인 경북의 중심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편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경기권 이론에서 2시간에서 3시간, 대구와 영남권에서는 1시간, 강원 충청권에서는 2시간, 이렇게 각까운 문제의 교통많이 작동되어 있어서, 고속도로는 남북강원으로 중앙고속도로와 경북고속도로, 동서강원으로 파파로 일부 고속도로, 그리고 중부내륙적으로는중부내륙 고속도로, 등간해 와서 중앙고속도로 제천과 평대가 모산도로대통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강광일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동시 강광근권은 도산서원권이 있고요. 여기가 도산서원권이 있고, 우리 마을은 지역입니다. 하이발근역 안동시의 권역이 있고요. 공정사 은행기 있어요. 공정사 하염하거든 영국의 잎이 잡스서여왕께서 저기 반해가신 아주 유명한 곳이죠. 어 그리고 우리 서부지는 이, 이, 이 도산권에 관광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또 서부지는 도산소방법 확진는것 세계 유교의 수준이나 이런 등다 한데 도산소방권에 포함되며, 인도판 주변 지역에서 선생형 문화 단지, 한국 문화 개발 파 세계 유교 선비 문화공원, 유류 문화, 이떻게 하는 대인 국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 마을 사업을 들게로 바로 여기 옆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대 문화관 사업 중, 그상대 문화관 사업이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가야 문화를 받는 거. 그 불교, 유교 문화 이런 거 우리 이제 선생형 문화 단지 사업을 하고 또. 그 한국 문화 하방 박물관에서 바로 인근에 또 이루어지고 유토피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석재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화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내 우리 예약된 관광지라고 단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게는 선생님 문화단지로 저희 부터 이만기 때문에. 왕복 1년이니 안엔 문화 감당단지가 될지, 제 낙하 명칭은 아직까지 미정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 위치는 도사면 서울이 1억입니다. 201번지 1억이고요. 면적은 5만 6 3 3제곱미터였고요 어, 4 1나 43800만원 정도. 아, 438억. 8억 정도, 4 3 8 이 사업의 목적은 예 강화를 보고 나면서 강화를 활용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완성의 전 첫째 목적입니다. 추진 공유 인 방법. 그, 지금 현재 그 완주를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 문화 단지를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에는 자 대상지에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무새 집권이 이루어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일나이문화단지를 연결됩니다. 그 문화단지에 보통 은면저선하는 내용이, 휴양문화시설지고, 숙박시설지고, 장가시설지고, 온공편익시설지고 비파시설지고, 이렇게 다 내려오지가 있습니다. 예, 그 시설 면적인데 면적보다도 그 명칭을 보면 은 옛날에 객사, 동문, 매야뭐 이런 한층이 하나가 주로 주비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관, 그 다음에 숙박시설지구, 민가촌이라고 그럽니다. 숙박시설지구가 있고 있고 중화, 대표서 그리고 동문, 이렇게 이성나라지가조성입 예, 시성을 내치도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우리 마을, 옆에는, 예, 저, 보물, 위리 쪽으로. 보충, 옛날 관어라든가 역사, 이런 것이 증이돼서 보충되고. 그리고 앞에 보면, 이 단어로 엮여내는 이, 옛날부터 이 산이 있어요. 선, 선, 선, 선자가 있던 산이 있는데, 여기는 선, 산성 보물으로 지금, 저기, 설계가 돼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조각입니다보시면 예, 알겠지만 요거는 저게 성치에 되어있습니다 이산이신천산인데 삼성 오문을 옛날에 이둘에 성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본총목위있고요여기 성적 민간총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리가 올려가지고 다리로 하잖요 우또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야기 마을에 대한 설명을 잘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늘어난 날을 우리 마을 소유 공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의한 점이 있다 그런 게또 장점이 좋겠고요. 그이 마을 소유 공물로 위험하는 그 것은 옛날 아까 저 마을 통과 앞 보셨듯이 보소 제국, 성성은 강화, 부, 그 마을, 해당, 호수, 바람 마을 소유권을 하여서 밴드이 앞에 도착한 간자시인 코베이 선센터 마을식 같은 걸 하려고 예니다 개인 또저빈집프로집중 내가 빈집을 집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예술가들이 이천시 년에 이천십오 년도 하 되어있는 들이 지금 바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가로불과 새벽기도 다 매어져서 여기서 국박지흥을소내로옮고 제가 아블레스, 저는 교차로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원이고요 구성되어 있습니 예, 이전도 이 마을 공문도물입니다 공군 도물을 동목을 이렇게 하는 거무으로 이체복을 도자공계 체험지로 만들고 예, 저, 저 마을 중심에 있는 다방본물이 있습니다. 이 n f o r m a t 이에는빈 공간을 확보하고 우선 큰 계획을 아직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건물로서 철공소를 하던 자리 때, 우리가 필요한 분석공예, 분석공항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을 중심에 있는 한국집인데 여기도 어 일부를 하려 해가지고 갤러리로 한번 활용해볼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보건소는 여기다 식당, 우유, 전세계 각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을 주식권이나 도시락하는 것은 포차를 운영할 계획이고 이 포차도 실질적으로 지금 위에 한국 국가진에원에서는연중원 그 연습을 받으러 오시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밤에 우리 많이, 많이 내려옵니 내려오면 물는게 없어요. 못해 반짝르릴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큰 시장인데 우리 마을에서 아직 그분들을 사회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차라도 한번 해보자고 구마을회관을 또 개조해가지고 이 작가 레지던스 공간도 로 이제 서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선생은 강아가 이후에 이금민단은 그 우리 개들이 상세 개들이전지장으로그리고요지금 현재 대평 모델링하고 있고 우리 그의 창법당이라고 하는 좀전은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옥카페로 고 그리고 이거는 도전물인데 아직까지 우리 위정으로 되어 있고 버스 종류장이라든가 이런 걸좀더 특색 있게 만들어서 예, 아, 한예정 네, 근데 모든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마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게 참 애용 같아요. 이것도 한번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을지도, 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좋은 더 예를 들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 이제 겟레비도 불리다 사용한 지금 자문 정보까지만 내 공사가 되어 있는 하십니다. 네, 내부 매우 매우 매입니다 이건 네. 우리 호수다방 우리 마을의 공동본부입니다. 네. 그 1층은 네, 리포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층은 아직까지 매우 큰 계획이 없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일가중심지에 있는 그 한복집인데, 그걸 하나로 해서 전체 앞면만 전체를 그 리모델링 디자인을 하고, 내부는 이 갤러리로 쓰는 예정입니다. 예, 내부 네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이 골목길. 바로 시설 디자인인데요. 이 골목길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결과도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는 필팅 작업은 이런 바람직한다고 해서 필팅 작업은 될수있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내용은 이런 부분에 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대충 설명이 되고 조명을 사용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서 보면 또 구조물을 하는 한 골옥일 정도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애초에 이 건물을 하나 하려 해 가지고 건물 한 곳을 활용해 가지고 역사, 마을 역사관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을 만들었을 때 마을에, 마을에 굉장히 부담을 줄것 같았어요. 관리 문제, 인재 문제, 운영 문제,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골목길에 담벼락을 이용해서 이야기가 있는 이런 저기 골목 박물관을 만들보자 하는 치지로뭐 사진이라든가 옛날 사진에 이런 걸풍선방법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없겠다 이런 걸 생각해서 애초에 역사관을 고집했던 걸 보이고 이 골목 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치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골목길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전문 지식이 없고, 이런 작업을 할때 여러 장문기관이라든가 교수들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골목길이 어디고 고 저것도 저것 굳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좋은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 골목길 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빈집 빈직 프로젝트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그 작가들한테 주어서 그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좋은 그로그램도 연출하고 체험도 하고 할수 있는 그 빈집 프로젝트를 많이 하아고 합니다. 그런데 빈집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또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 많고. 그위다 돈을 많이 쓰면 다른 것도 못, 못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을의 사람을 그리 그린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잠깐 잠깐 한 분이 자집중화하면, 그렇게 다른 마을을 찾는 손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을 하선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이게 예, 저기 하드적으로는, 뭐, 건물도 리모델링 하고, 골목길도정비 하고 뭐 식당도 만들어 놓고 포차집도 만들어 놓고 뭐개덕기도 만들고 전부 다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사람이 고령하된 마을에서 우리가 저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놓고 어떻게 저걸 영해서 사람을 불러들일까 그래서 생각한 게 첫째 우리 주민이 참여가 제일 큰것 같은데 이 주민이 다 대학을 하고 소통을 하고 뭔가 주민들하고 예, 같이 움직이고, 가까이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까지, 그서 예, 한 게, 1차적으로 한 것이, 이런, 뭐, 주민이 행복한 학교, 우리가 탁구 교실, 노래 교실, 예, 서예 교실,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이런 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서 서로 대화가 하고 좋은 베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행사에 올해 우리 마을에 60에서 8 0대나방문이들이 도민체육대에 다가 문화예술공동을 한열번 정도 연습해가 나가서 큰 무대에서 이런 공연도 한 적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이마을에 참여하고 이런 좋은 때, 대노력어려하고 있습니다. 저이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같니다 예, 그리고 화상화 사무소, 무청세비 방을 이제, 그 다음에 시식계다 하고 여러 가지 식판도 짜보고, 또 여기 보면 쓰레기 차도 만들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 외에 말하자면 사업으로, 이 조각식 도지원이라든가예기마을 UCC 예약기 공부점, 마을 주민 교육 프로그램, 영상 기억하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어떠한 그 기억을 당기는 차로 주민 박일장 대회라는 거 이런 걸 개최해가지고, 주민 개개인이 책을 갖기 운동 행사를 해볼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획은 다 일단 잡아놓은 상태고요. 예, 네, 이제 제가 많이 설명이 좀 부족했고 저 자신이 모르는데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우섭네요. 그렇,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그 어떠한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두 가지 주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다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모량가된 마을에서 말 만들기 시작하는 참 좋은 방법이 과연 뭘까 그런데 이 문구를 보니까 참 너무 글리기 좋아요 아까 건강교창기에서 오신 분들도 뭐 그런 고령화되고 그런 건에가또 말씀하셨는데 오신 분 대부분이 보이지 않다면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들과 신도 있게 풀어내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두 번째는 우리 이야기 마을가 옛날의 전파, 선정형 문화산지예것 가나의 체험 이런 거 하고, 지금 우리가 7 0년대풍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을에 어떻게 본충 양식에 대한 이야기 마을다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문양해서 우리 마을에 잘 발전하고, 선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주민들이 잘할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이런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한 여러분한테 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0 이후 시향민이 되기보다 고양땅에새 동네를 만들어 함께 살자며 서울이 뒷사를트를다가 다시 시작한사 삶이었습니다. 고양 땅은 물에 담겼어도 그마에 등성 보지 못했던 바다가 푸던 호수가 큰 희망이 될 되었지만 수많은 행정 규제에 묶여 위험무시를해졌습니다 별다른 생계대책 없이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문화적으로 방치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바람이 불어오고 더 이상 이주민들은 고향을 상실한 해안을 끌어 고 사는 마을이 아니라 그만큼의 상처를 안고 그 시간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위로성서이 안겨질 곳이 될 것입니다. 아도마의 유감서를 뜨게 하자는 옛날 사랑할아버지의 바부터 인체도 시깜깜한말 골목기기 싫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바람. 이으로 <웃음> 막걸리 짓고 드라들과 친구들과 한잔하며 보기로 불고 싶다는 바램까지 이제 서울이 주비를 보면 이렇게 바쁘게 굳주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정말 잠깐 와서 어, 잠시 나을 둘러보고 우리 원장님 말씀 드렸는데요. 아, 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 많은 일들을 준비하셨고 또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 어, 혹시나 저희들이 정말 작은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좀더릴수 있으면 저들이 함께 좀 뭐,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민을 나누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따가 저녁 시간 이후에 어 지금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좀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따가 토론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네,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시까 <웃음> 네. 반가이다. <웃음> 저는 여기서요. 바로 이 앞에 집에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 훈영입니다. 뭐 평생 어, 공직에 있다가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요즘 한가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마을 설명을 할때 우리 위원장이 그 마지막 모습이 진솔한 그런 모습이지 싶습니다. 음,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참 좋던 그 고향 마을을 떠나고, 지금 역사가, 역사 한천 됩니다, 저는 이 마을 역사는 천년 됩니다, 뭔가. 저는 이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어. 여러분들이 마을을 다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 마을은요 한숨과 눈물과 사랑과 희망이 그대로 녹아있는 마을입니다. 한동 는될때그 육신 때 한참 넘어할때 주는 대로 받고 말안 하지 못하고 그럼 이 서부 단지를 닦을 때도 정부 지원 한푼안 받고, 말 주민들 자체가 닦아서, 이 지금 이 땅도 참우시의 기부채납을 우리 선배님들을 돈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정말 참 사랑이 뭐가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이장님하고 몇 분들이 수고를 지금 하시고, 새로 한번 출발해서 옛날에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화합을 좀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과 그다음 또 특히 우리 이재라 며느님이 다선을 하시면서 우리 마을을 또 특히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 이런 모든 시설 기반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더욱 더 활기차고. 그 다음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이 사이종 그런 마을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우리 앞장서신 분들의 어 정성이 담긴 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저는 지금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다 메모하려고요. 치구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 은 우리 앞장서신 분들이 계획하고 어, 실천하는데 많은 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들다 적용 주시죠. 네. 다, 네, 네. 아, 한 말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분들 의전하는데 마을 주민 분들은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저는 저. 이저승부를 되기 전에 제 마지막 조합생 이두영입니다. 저는 저 가맹사입니다. 우리 그송기선 위원장님하고요 고생하신 최재위 그 이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참이해 그래요. 저도뭐저보다라 뭐 위원장님하고 그 이장님하고 그다 아우 계시는데 제가 미리 말,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질게요. 이렇게, 그, 저, 좀아고계께요 제가 그, 말씀 얻 드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또 계실 거예요. 네, 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어, 안녕하십니까 저, 저는, 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어, 하도 마을에서 말썽을 지니까, 아버지 엄마가, 저, 객지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웃음> 서울에 뭐 위쪽에 뭐뭐 가서 한 32년 객게생활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존경스러운 분은 여기 선배님들 말을 지켜준 선배님들이 참 고맙고 또저 심정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의 훈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을 하면 저도 마음이 굳고 합니다. 심정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정말 어떤 그런 음, 어, 정성이 없으면 은 절대 못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어, 이제 여기 마을에 참여를 뭐 의도적으로 안한 것도 아니고 어, 어, 이제 요즘은 이제 적극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아까 여 꼰대문 나라 고 그랬는데, 저도 별로 꼰대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뭐서바벌 뭐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어쨌든 형님들이 하는 거고, 또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 고개 숙이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이제가 형님이도 하고, 언님이기도 하신데,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뭐 맛있는 거뭐 어떻게 준비가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드시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우리 마을에 도움이라 많이 주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선생님 한 분, 랜디. 네. 제일 중요한 분이 안 하시면 다음 넘어갈 수없어 아, 아주 뒤에.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동네 사업는저시의원들한테 오늘 모처럼 오셔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멀리서, 수원서, 뭐, 여러군데서 오셔주셨는데 제주도, 제주도까지 오셔주데 모처럼 이 동네에서 좋은 발전이 있어주시고, 있어주고, 그런 얘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